제가 가끔 저한테 뭐 전화가 오셔서 달서구의 아파트는 어때요? 수성구의 아파트는 어때요? 남구의 어무스머스 아파트는 어때요? 다양하게 물를 보시는데요. 제가 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 분양하고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뭐 동구든 수성구든 남구든 서구든 달서구도할것 없이 자기들이 오래 봤기 때문에 그 동네가 가장 좋다고 또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수 있냐 없냐를 지금 대부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건매물로 나오는 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미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거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어느 위치에 무슨 아파트 그렇게 물으셔고는 제가 뭐 해드릴 답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는 뭐 최소한의 7,8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위치가 뭐 당연히 어 얻어 한 곳이라도 안 좋은 곳은 없습니다. 서구는 서구대로 좋을 것이고 남구는 남구대로 좋을 것이고 동구는 동구대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시근처에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 좋고 평균적으로 뭐 그냥 수성구, 범원의거리, 만촌동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였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든 뭐 주택이든 뭐 상가든 저렴하게살수 있는 걸로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파트 입장에서는 뭐 세대수와 이분양, 금매물 이런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물으시면 전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드리지 뭐 어디어디 어디 위치에 무슨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뭐 고육주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건설사 분양하는 회사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죠. 뭐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무이자로 해서 분양을 한다. 한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고 이 분양 매물이 계속 쌓인다면 더그 많은 고육주택의 얘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이른바 로또판으로 불리던 청약시장 열기가 급속도로 가라앉으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한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 분양 전략 세판자기에 골몰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설계 적용과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무상 시공 혜택 등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을 해지해도 전액을 돌려주는 혜택까지 등장할 정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1,727가구로 전월 지난해 12월 기준 딜만 17,710가구 대비 22.7% 4,017가구 증가 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7,165가구로 전월 7,449가구 대비 3.8%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구 86% 1,700일 가구, 경남 66.3%, 1,245 가구, 충남 36.7%, 3 7 1일 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분양 물량을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 중대형이 1,424 가구로 전월 대비 39.7% 증가했다. 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2만 303가구로 21.6% 늘었다. 특히 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3678건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16.9%를 차지한다. 전국 광역시 평균 904건보다 4배나 많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 분양한 35개 단지 중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23곳 65%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구와 경북 경주 충북 진천 충북 음성 전북 남원 등 9개 단지는 이순위에서도 청약이 미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순이 청약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3개 단지 591가구에 불과했던 무순이 청약 물량은 11월 31개 단지 1031가구로 늘더니 12월 31개 단지 1160가구 1월 31개 단지 1332가구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달리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한 대구 등 지방에서도 똑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받기 어렵다. 또 올해부터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까다로워 지고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는 지역 이 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복석 가리기 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동원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743일대에서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 분양 후 계약해지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고 계약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특약해지금까지도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금 완납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기간을 일할해 계약금의 연 5% 이유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계약금 전액 보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됐던 2010년대 초반 이후 다시 등장한 것이다 또 대우건설은 음성기업복합도시에서 분양하는 음성프루지오 더 퍼스트의 계약금 천천원정정제제중중도전 전액 이자혜혜택제제하하일일신영도평평화화지지평평화화휴휴빌퍼퍼트트티티의약약정정제제중 평택화양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초기 부담금을 낮춰 계약 t 을 높이기 위해 인천송도 더샵송도아크베이 경기 안양 어반폴의 자연핸드 이 편한 세상은 계약금을 10%로 책정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비인기 지역이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싼 단지는 수요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 정액제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쌓인 일부 지방에서 분양 전략을 짤때 무순위에 맞춰서 짜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분양을 늦추면서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주택시장 분양 경기가 이달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지방은 여전히 위축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hssi 전망치가 77.6p으로 전달 71.5 대비 6.1p 포인트 상승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기준선 100을 넘기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이달 전망치는 여전히 기준선보다는 미디지만 하락세를 벗어났다. 새 정부가 공급위주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과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물량이 늘수 있다는 기대감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 89.7 과경기 87.8 로 지난달보다 각각 4.9p 14.2p 올랐다. 반면 부산과 충남은 85.7로 전달 대비 각각 5.2p 7.6p 하락했다. 대구 53.8, 도 3.8p 하락했다.